지난 몇 년간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앞으로도 평생 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나를 표현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내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니죠. 외모를 멋지게 가꾼다든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중 감량도 하고 뭐 멋진 몸매, 내 기준에 맞는 멋진 몸매를 가지는 것. 머리숱에 굉장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머리숱 관리를 잘 해야겠죠. 지금보다 나은 환경의 어떤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이직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것도 내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외향적인 어떤 목표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노력이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스스로 느끼기에는 내가 아무리 어떤 외향적인 조건을 갖추게 돼도 스스로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생겨요. 그럴 때는 대부분 내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라는 거죠. 저도 대기업에 다닐 때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근데 정작 저는 만족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구획된 틀에 맞춰가지고, 누군가 이 삼각형의 틀을 딱 들이대면, 그 규격에 맞춰서, 자, 내가 삼각형이 돼야 됐고, 동그란 규격을 갖다 놓으면 내가 거기에 또 껴맞춰가지고, 또 동그랗게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모르고 살았던 기간이 꽤 됐습니다. 진짜 나를 표현하는 도구가 필요하겠다 열심히 찾았는데, 저한테는 그게 글쓰기가 맞았던 거죠.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 정신없이 그냥 일만 하다 가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터넷 켜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어떤 좋은 조건이나 어떤 대기업이든 뭐든 이런 외양생의 스펙이든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저 내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 그거에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잘난 외모도 필요 없었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한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풀어낼 뿐인데. 직장에서 오랫동안 기획자로 살았고 기획 업무를 봤었는데 직장에서는 이 기획 업무가 그냥 생산 도구였어요. 생산 도구 그리고 생존 도구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그게 좋든 싫든 간에 해야 됐죠. 기획에 대해서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또 이걸 원하는 사람들 이거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거에 조언을 얻었다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오늘 기획서 잘 썼어 이걸로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만족감이 컸던 거예요. 듣고 읽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 누군가가 써놓은 글,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내 생각이나 표현을 그 저자의 생각에 덧입혀가지고 글을 써보는 거, 생산적인 글을 써보는 연습은 쉽게 할수 없다는 거죠. 이제에 기성품처럼 있는 것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사실 저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는 내 생각과 감정인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휘발돼 가지고 흘러가 버려요 생산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글로 쓴다든가 했을 때 그게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소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가지고 인터넷 기사를 보든 뭐 신문을 보든 잡지를 보든 그때는 내가 읽을 때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굉장히 타의에 의해서 어떤 수동적인 업무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끌려 다니기 시작해요. 내 가치는 저 앞에 보이는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정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만족감이 드는 다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수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글쓰기요고 여러분만의 그 생산 수단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글쓰기로 택했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아래 메일로 여러분의 글이나 어떤 고민을 보내주세요. 피드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최고 가성비,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생산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쭉 써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